어느 날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보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<목소리> 여긴 남아져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직도 멈추지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줄 알았는데 나겨울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저 쌓인 내 감기 너 뭐든지 청하는 너박자에춤겨울리 오면 내쉬죠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잠시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종미래로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,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더 날아가지 On my pillow, on my table Yeah,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yeah.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음.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예태안 변했네 늘 하던 시절 같은 그 단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또 함께 이어보자고 우우우우우 멈춰있지만 어둠을 숨지마 빛은 듯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 잘날 i l 가 like a n e 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,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t 하루 n 날아갈지 On my pillow, on my table Yeah, life goes on like this uh. Remember